이�iento 아세요? 者 Tower cima DM ли 우리 지금 어디가고 있어? 우리 지금 남양주 카페 가고 있어요 카페 이름은? 서라운드 카페라고 하는데 아직 사진을 잘 못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차 어떤 것 같아? 차? 완전 못들어져 <웃음> 뭐라고? 완전 못들어져 못들어져? <웃음> 응. 안이 진짜 이쁘죠? 응이 시트 색깔이 완전 마음에 들어 고급스러워 저희 지금 카페 왔어요 카페가 되게 큰줄 알았는데 천장은 좀 크고 여기 <웃음> 넓이는 좀 협소합니다 되지 어? 지 그러나 네. 오늘 네. 말이 안 된다 말이 안돼 지금 차가지고 오늘 촬영 같이 하러 하기로 한형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을 안 해가지고 얼굴이 좀 창백한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차가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정말 편한 거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차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네시스 덕분에 고마워. 제가 제네시스 타면서 뭐 이런 저런 기능을 써보고 있는데 제가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을 하나 말씀드리면. 있죠. 이 기능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명칭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기능은 이제 차로를 벗어나려고 할때 차로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은 이게 핸들이 자동으로 안쪽으로 다시 오게끔 핸들이 움직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차선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드여서 제가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 청정 모드 있거든. 어와 신기하다. 왜 공기 청정할 수 있어? 아아 이거 나오는구나 여기서 나오고. 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게 난다. 아오 <웃음> 역시 최신 기술. <웃음>